네 안녕하세요. 어 이게 자숙 이게 자숙 소라 그 삶은 건데요. 이게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생긴 거 사왔어요. 그래서 이거를 초고창 어초무침을 하려고요. 상추 이렇게 한 움큼. 쑥갓도 비슷하게. 오이는 반 개만. 단거 쓰던 거 조금만 넣어야지 파 다져놓은 거한 큰술 넣고. 고추장, 깨, 마늘, 생강도 좀 넣고, 생강, 식초, 이게 두배 식초, 설탕, 고 춧가루, 이건 소라니까 맛술을 조금 넣어줘야 돼, 하나. 참기름. 먼저 소라를 좀 이렇게, 양념을 먼저 놓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준 다음에 야채를 넣어야 돼다 됐네? 응? 다 됐어 음. 간을 봐야지 조금 싱겁다 싱겁다고? 음. 소금 더 넣으려고 그러지? 응 음. 내가, 내가 간 보고 잠깐만 있어봐 식초 좀더 들어가야 돼 소금을 안 넣어도 되지 않나? 넣지 <웃음> 마. 응? 넣지 마. 나 맛있는데. 맛있어? 응. 식초 좀더드려야지 식초가. 식초는 조금, 더 넣어도 되겠다. 응. 식초가 조금 적어서. 응. 하나 더. 아버지는 짠 거죠. 짜게 드시려면 응. 소금에 찍어 드시라고 응. 하면 돼요. 간은 이제 입맛에 입맛에 맞추고 싱겁게 먹는 사람 은 그냥 이정도걸 되고 조금. 싸게 드시려면 조금 소금을 좀더 넣어도 되고. 소라를 먹어봐. 같이 먹어야지. 응. 음. 이거 됐지? 응. 응. 응. 식혀도 되고, 딱 됐다. 아우. 시원하니 맛있네. 개운한 맛. 청양고추인가? 응. 음. 매운 안에 정신이 왜냐, 응. 음, 되게 확 매운 게 아니라, 응. 음. 음 맛있다. 한국은 데가다 담합을 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에 넣고 먹, 이제 비벼 먹고 싶으면 비벼 먹고 맛있냐. 음 이렇게 해서 음자숙소라 첫무침을 안생했어요 맛있네요. 이게 비벼 먹으면 맛있겠죠? 응. 음. 감사합니다.